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마이더스 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가 메인 게임을 골랐습니다 서부시대 배경으로 한 fps pvp pve 게임 헌트 쇼다운 입니다 본 게임의 특징은 우선 배틀로얄 시스템이 기반이지만 게임 중간에 본인이 원하면 나갈 수도 있고 싸움으로 마지막까지 사는, 살아남은 사람만이 1등을 하는 게임이 아닌 탈출까지 해야하는 그런 하드코어 한 게임입니다 하지만 PVE 시스템답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하고 탈출만 하신다면 아무런 보상이 없이 그냥 몸만 살게 되는 겁니다. 유사한 게임으로는 현재 타르쿠프 이스케이프 게임이랑 가장 유사하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앞서서 마이더스가 헌트숏다운 게임을 메인으로 찾고 싶어하는 이유는 팀플레이 기반의 게임에 지쳐서 그렇습니다. 허나 헌트숏다 또한 팀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어지러울 겁니다. 아마.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헌트 쇼다운 게임은 TTK가 상당히 짧습니다 TTK란, 타임 투 킬의 약자로, 일반적인 FPS, TPS 게임에서 적을 사살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뜻합니다. 그렇게 상대방이 정말 월등하게 잘하거나, 핵을 쓰지 않는 이상, 혼자서도 충분히 캐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하여, 본 게임을 메인으로 잡게 됐습니다. 마이더스 채널은 채널 특성에 맞게 헌트슈다운 또한 공략, 재미와 순간 이렇게 세가지를 다룰겁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와 관심을 주시면 정말 더욱 유익한 정보 전달과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대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잡아야겠다. 살아 있어? 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게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 아 맞췄는데 진짜 잘한다 와와와와 와.